그냥 코는 기본적으로 뚫어 주긴 해야 돼요. 코로 숨을 정상적으로 쉬는 게 정상이니까. 네. 가장 핵심은 혀. 음. 이게 불면증인 사람한테 효과가 있나요? 불면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면장애, 잠들기가 어려운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깨는 사람. 그래서 중간에 깨서 잠이 안 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중간에 깨는 경우는 대부분 호흡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다가 답답한, <웃음> 숨지기가 힘드니까 그러다가 턱, 그게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불면증이라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수면제만 딥다 준 거예요. 수면제는더몸 근육을 이완시켜서 더 심하게 악화시키거든요. 그러면 병구치을갖다가 병을 더 심하게 악화시켜버리는 영향을 줘요. 그래서 임면장애, 그러니까 잠들기 어려운 경우는 좀음 심리적인 문제가 크고요. 호르몬의 문제도 좀 있고요. 근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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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발로가들 했을 때그 음. 평소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자다가 그냥 먹고 잤을 때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처음에 안경을 쓰셨때 어땠어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아씨... 쉬서 말아 근데 필요하니까 쓰잖아요? 근데 또 쓰다보니까 익숙해지잖아요? 마찬가지더라고요 음, 자고 나면 이렇게 아프다고 하고 잤을 때 아프다 아프다? 한 사람은 뭔가 안 맞은 거예요. 안 아프면서 효과를 볼수 있게 불편하지 않은 효과를 볼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핸드메이드니까 계속 어, 하다가 불편하면 몇 차례 수정이 가능한 네? 거예요? 아니 다시 만들고 다는데요? 틀리같이 어. 네. 틀리같이 맞춰. 네. 다 수정해서 최적의 상태로 맞춰서 가장 편하게 쓸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